제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나는 이제 페어링룸 음식을 가장 사랑하기로 했어 내가 청담동에 페어링룸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음식이 정말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얼마 전에 이제 동대물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김세희 작가 언니랑 든다님이랑 서주희 원장님이랑 같이 갔던 곳이거든요 음식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긴 어 그냥 먹으면서 내가 계속 미치.. 와 여긴 진짜 음식이 미쳤다 밖에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먹으면 있잖아요 진짜 와 미쳤다 어떻게 이런 맛이? 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쁘고요 메뉴가 이런식으로 이제 메뉴가 있는데 이분은 카페.. 카페만 드셨나? 오, 쩔었어. 이거 이거 먹었거든요. 이것도 먹고. 아 근데 여기가 진짜 오 이거 디저트로 주는 건데 이거 디저트도 미쳤어요. 아이스크림에다가 현미를 좀 어떻게 이렇게 튀겨가지고 뻥튀기처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오 진짜 맛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갈때 주는 이건 디저트인데 디저트인데 여기를 뻥 끼면 여기 막 시럽 같은 게쭈르르막 흘러내려 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거. 이건 디저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먹었는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페어링룸 거의 다 퓨전 음식이거든요 퓨전음식.. 아 가격은 모르겠네 가격은 원장님이 사주셔서 진짜 내가 정말 먹으면서 먹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던 곳이었어요 음식 몇개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는거야 퓨전 음식인데 뭔가 깔끔하면서도 진짜 0.001%의 거기에 그 미세한 점을 콕 찍어내서 정말 그 맛의 기점을 그대로 찍어내가지고 정말 그 정확한 지점을 찍어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여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꼭 추천드려요 이제 아마 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우리도 낮에 가서 먹었는데 여기는 아마 나중에 거의 주, 들어가기도 힘들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 아 진짜 감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몰리지 않았을 때꼭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여기는 심지어 음식을 싸가지도 못해 포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싸가지 못하는 이유가 누군가 그걸 가져가서 레시피를 파헤칠까봐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게 포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만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나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생각했냐면 나는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뭐 미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야 되거나 그럼 난 무조건 여기를 가겠다 난 여기에서 사람들 만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매일 가고 싶을 정도였어 대도님 한번 데리고 가야지